4팅 보팅! 이왕 보시는 김에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발 개 비효율이긴 하죠 비효율이긴 한데 이걸 일단 화사님이 간다 하셨으니까 어떻게 할까? 화생님 이렇게 일단 갈까요? 거의 1억이니까 이렇게 되면 화생님 지금 조용하신데 어쩌지? 어떻게 해야 되지? 가마라! 갔다가 괜히 괜히 갔다가 붙으면은 기꾸리긴 한데 안 붙으면은 아니 말하지도 않는데왜 터뜨렸어요? 이러면 좀 어 곤란하잖아 어떻게 할까? 정성은 아 정성우님 아 팬클럽 가입 앞으로 하나 받으려 더 노력하는 BJ가 되겠습니다. 보돈 파는 것도 갔어요. 근데 팔았다가 지금 하기 개월 후반기였는데 피파 왜왜 왜 그러셔 아까 1억 몇천 아 1억 5천터뜨려줬다고아 오케이 그러면은 포돈 빼고 3, 3칸 이상이니까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이걸로 가볼까 4칸에서 붙여버리면은 레알 진짜 말개 이거 붙인다 이 정도면 나 진짜 거의 신이야 이 정도면 네카 사카 이거 5카 붙여버리면은 진짜 이거는 인정하고 다들 다 강화 무조건 맡길 줄야아 진심으로 오케이 일단은 호돈을 팝시다, 그러면. 호돈 이 정도 가격이면은, 솔직히, 1, 2, 8 정도. 1억 2,800까지. 한이 정도가 딱 이득. 음. 가고, 불매는 그대로 가고, 이렇게 간다고요네 개. 4개? 네 개에서 이렇게. 아, 오케이. 딱 이렇게 좀 갈게요 진짜로 정확하게 5팅해서 갑니다 5팅 딱 5팅감 진짜로 갑니다 제발 4팅 모팅 오카 티티 굴리트 티티 굴리트 오카 가리게 해야 돼 이거는 진짜 크기 때문에 가리게 해야 돼 어떤 거 같아요? 이거 붙었을 것 같아요. 붙었을 것 같아요. 오카 오카니까 어 오카로 올라가는 거니까 오카 강아지 어네 칸인데 느낌이 근데 뭔가 된것 같기도 해 지금 다섯 5... 그 했는데. 가자 하나 둘셋와 된다니까 이게 바로 금선 BJ 준치오라고요 와 진짜 나 순간 놀래가지고 목소리가 안나왔다 와 이거지 와아 이거잖아 바로 굴리토 갚쳐버리잖아 진짜 와 개미쳤다 레알로 와 이거지 이게 바로 저죠아 진짜 진짜 앞으로 금손 BJ 앞으로 강화 맡길거다 잔테 맡겨주세요 진짜 이거를 바로 붙여려그잖아요 진짜 아 이거라니까 오팀와 가감하게 님 별풍선 한개 정말 감사합니다 나이스. 앞으로 더 노력하는 BJ가 되겠습니다 아 말디니 오카까지 복구시킨게 훨씬 이득이었네 아 근데 이게 조금 좀 많이 손해라고 볼 수도 있는 게 비이라 그는데 그런 애들 좀 그래가지고 일단 치구를 와벌상 50개 와가 되게 허세전 타원님 별풍상 50개로 팬걸까요 와 너무 감사해요 와야 진짜 너무 감사해요 와 진짜 허세전 타원님 아 굿굿 진짜 큰손 가입 와야 진짜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혹시라도 강화 또 맡기실거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카드값 맡기실거 있으시다 금손 bj 저한테 맡겨주세요 진짜 그리고 혹시라도 추천과 질찬 안하셨다면은 꼭 드리도록 할게요 네 추천과 질찬까지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자주 봅시다 진짜 와 너무 감사해요 화세전 사원님 꾹꾹 와우 야 야 오늘 이 스케줄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고 야야 야, 너무 감사해요.